2022년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교육에 제가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진식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. 우리 부에서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을 함으로써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구가 되기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끝으로 오늘 준비한 교육이 유익한 시간이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주인의식으로 풍요로운 주거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